시간 낭비 짱 재밌고 인생 낭비 개짱 재밌어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현제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강남에서 있었는데 오늘은 서울대입구역 근처예요. 이 복장은 어울 너무 반팔 반바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바로자 짜잔 메비노기 항공점퍼입니다. 저번에 네코제 갔을 때 샀었죠 제가. 자 보이시 보이시나요? 마빈 노기 문양 마크 좀서론이 길었네요. 첫 번째 P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아. 뭘 하는 첫 번째에서는 가볍게 탈락 Let's go, man. 다섯, 다섯 번째. 야,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진짜 레알. 진짜. 진짜 찾았어, 진짜. 진짜 했어, 진짜 했어. 방송 보는 분도 아니야. 게임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물어보긴 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한번. 아, 또 막상 진짜 만나는 거 생각하니까 이럴 줄 몰랐는데. 가자. 아, 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버 아, 네. 하고 있는... 무슨 일이라고 안 돼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어, 혹시 저 아세요? 어, 아, 네. 괜찮으시면 혹시... 네. 잠깐 얘기 혹시 되시나요? 인터뷰에요? 제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시죠? 아, <웃음> 그거,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방송 켜가지고. 혹시 방송 보고 계시다가 하신 거 아니죠, 젠장님? 아, 아, 저 그냥 남자친구 기다리는 도중에. 아, 네. <웃음> 그냥 하고 있어서. 아, 진짜요? 저도 지금 놀래가지고. 서버가 어디세요? 난도님. 난도님. 누정레벨 혹 어디에 있어 <웃음> 아, 안 보여주, 아니, 괜찮아요. 안 보여주고 싶지안 보여줘도 돼요. <웃음> 아니, 저 아직 6이라서... 몇 정도 이상 맞죠? 딱 살짝 <웃음> 저요? 5천도 안 넘었어요. 5천도 안 넘었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럼 뭐 지금 복귀하신 거예요, 그럼? <웃음> 아, 네. 돌밀입니다. 아, 돌밀. 제가 또 그냥 여쭤보는 건데, 유튜브 많이 보세요? <웃음> 예, 많이 보죠. 오, 누구 <웃음> 누구 <거 웃음> 그래서 없어? 알고 계거예요 말해야 될것 같잖아요.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괜찮아요. 진짜. <웃음> 저, 저는... 아 이제 누구야 다시 말해도 사, 삼덕님 삼덕님 아 삼덕님이시다 아 제가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괜찮으신가요? 아예잘안 보이는데 아, 본인 소개랑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그냥 어 삼덕님 길드에 있는 자색천이라고 합니다. 아 뭐야 삼덕님 길드였어? <웃음> 아 뭐야 이거? 스파이잖아 <웃음> 이거. <웃음> 왜요? <웃음> 좋아하는 건 다를 수 있지. 아유, 근데 콘텐츠 되게 잘 보고 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의장 주로 입는 게 지금 이 옷인가요? 지금? <웃음> 저는 약간 남장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웃음> 아, 그럼 역해요 <로케이에요>, 지금 <웃음> 네 역해. 계셨구나. 역해입니다. 지금. 어 색을 지금 염색을 맞추셨구나 이거. 아유, 제가 그 유명한 룩덕이라. 룩덕이었어. <웃음> <웃음> 이제 어, 인벤. 정리가 되게 깔끔하다고 사람들이 요즘에 방제익을 좀 찍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네요? 필드? 네. 엘리트 통행증 키통이에요키통얼마요키요이요 <웃음> <웃음> <웃음> 저요? 네. 아 요번 거요? 네, 이번 요번 거, 거 15만원? <웃음> <웃음> 삼동림길 있는데 삼동림이 잘안 해주세요. 아, 삼동림 잘 안해주세요? 아 삼동림은 솔플러잖아요 솔리나야 혹시 어떤 컨텐츠 좋아하세요? 역시 키특깡이 제일 재밌고요 아 키특깡 <웃음> 열망전 아, 제일 좋아하고. <웃음> 저 남이 불행한 거 좋아해요. <웃음> 어,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저 방송 그거, 그거 한번 봐도 돼요. 어때요? <웃음> 어때 채팅? 방탄쪽님 재미를 아시는 분이네. <웃음> 시간 낭비 짱 재밌고, 인생남이 개짱 재밌어요. <웃음> 라모님 키트 깡만 봅니다. <웃음> 아, 다른 컨텐츠도 보긴 하는데, 아, 키트, 키트 깡을 딱 이렇게 하시면은, 한세번 봐요. 세번 <웃음> 본다. 아, 망했다. <웃음> <막> <웃음>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가발 같은 거 나오면. <웃음> 아, 어, 또 떴네, 오늘은. <웃음> 근손이네, 근손. 근존이 <웃음> 혹시 그럼 이제 컨텐츠 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1렙부터, 누랩 하나도 없이, 1렙부터, 네. 어떻게 좀 키우면 좋을지, 그런 공략 같은 거? 아. 네, 지금 하다 보니까, 윈드밀이 파멸이에요 뭐라고요 윈드밀이? <웃음> 저 윈드밀을 원래 200대 때 했어야 되는데아 진짜요? 나가요? 지금 윈드밀 개꿀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인장으로 밀어버리시라고 지금 돈이 <웃음> <동이> 없어요 이거 <웃음>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데 아저 자금러에요 자금러라고요? 근데, 근데 의장 비중이 더 커서 의장이 쓰느라 수련 못한다 아, <웃음> 오 이쁘다 삼정 패션으로. 아, 남자친구분도 혹시 마비노이 하세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배틀그라운드 할걸요? 아, 안타깝다. 저, 무슨 패션 있는지 아시죠? 저, 왜 웃어요? 아, 제발 색깔 좀 맞춰주세요.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저기요. 굉장히, 보면서... 시, 굉장히 신뢰되는 아, 말입니다. 아, 되게... 용소저가 얼마 옛날 나요 <웃음> 저기요, 용소저 굉장히 옛날 날렸던 옷이에요. 아, 알아요, 용소저. 전... 예전에 인기 엄청 많았던 전통과 <웃음> 그런 게 있는 옷이라고요.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선물 드려야 되는데 선물 드는데 사올게요. 못 사왔어 아직. 잘 기다리고 있어요. 몰고 <웃음> <모르고> 있어야 될까? <웃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소소하지만 감사하니까 제가 문상이라도 좀 드릴게요. 그냥 선물로 받아주세요. 바로. 감사합니다. 이제 드리는 건 찍어야 돼요. 이거 네, <웃음> 찍어야 돼요. <웃음> 자, 받았다고 네. 표시 해주세요. 다다다다. 네. 자, 뿌이뿌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릴레이션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웃음> 저기요, 문화, 넥슨 캐시가 아니라 문상 드린 거예요, 문상. 아, 네. <웃음> 어디 쓰시라고 드린 거 알겠죠? 문화적인 생활이다. 아, 문화적인 생활, 얼마나 요 <웃음> 게임이 문화적인 생활이다. 아, 그래. 아, 맞긴 한데. 이러면 내가. <웃음> 그러면 내가 아니 들... 제가 문화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웃음> 제가 돈드리는 의미가 <웃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농담이고 편한 데 쓰시면 되고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다른 유저분을 찾아서 또먼 길을 가야 할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첫번니다네 강의를 드릴게요 질마 하세요 안녕히 네. 네,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웃음> 여러분 드디어 제가 PC방에서 밀레시안 찾기 35회차 만에 드디어 첫번째 밀리는 시간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와 정말... 진짜 쉽지 않은 쉽지 않은 먼 길이었고요 진짜 아, 왜 나는 항상 내 방송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와 드디어... 드디어 이렇게 해서 한명 찾았습니다!